친구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미안, 나같은 인기쟁이는 잘 모르겠는데. 너 친구 나랑 진 밖에 없잖아. 내가 얼마나 친구가 많은데! 베토라는 친구! 아니, 팬도 있지! 뭐? 나도 없는 팬이 핸들에게 나의 넘치는 매력 때문이 아니겠어? 샤이닝스타 3번너 완전 맞죠? 우리 같이 할까? 나라의 친구 찾기 기대해주세요!